안녕하세요. 파여생의 파비앙입니다. 오늘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건 바로 이 야스리란 겁니다. 이 야스리가, 어, 익숙한 분들 익숙하실 거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야스리란 게 뭐냐면, 일단 야스리란 게 보통 영어 권에서 스틸이라고 해서 스틸이라고 부르는 봉인데, 스틸 봉인데 이거는 급할 때 사용하는, 그러니까 급할 때 칼갈 때 쓰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스틸 봉이 종류가 정말 여러 가지에요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도 방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100방, 200방, 300방, 500방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뭐 이거 방이 있다는 거는 바로 여기 있는 요 가운데 여기 자세하게 보시면 나오겠지만 여기 자세하게 보면 이게 미세하게 이렇게 막 줄이 자석석석어져 있죠 여기 칼에 가는 그런 이제 틈인데 홈인데 여기 얼마 초촘한에 따라서 방이 나눠져요. 근데 이 방이 나눠지는데 요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이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리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일단 방이 크면 클수록 칼이 잘 갈려요. 물론 칼이 잘 가린다는 게 어감이 조금 이상긴한데 물론 어숙돌를 쓰시는 분들은 방의 작은 거를 작은 거에서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일단 좋다는 걸 알고, 알고 계시겠죠 방이 일단 큰 거부터 갈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얇큰 걸로 일단 작은 걸로 가면서 일단 100방짜리 뭐 200방짜리 300방짜리로 일단 거친 걸로 먼저 갈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걸로 갈아 가지고 마무리를 한다는 라것좀 알고 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리를 잘하시는 요리를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초보자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초보자 개념에서 일단은 방이 큰 거를 사세요. 방이 큰 거를 사시는 게왜 좋냐면, 일단 방이 큰 거를 사실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칼이 잘 갈려요. 일단 칼이 잘 갈리는데, 일단 이건 그림을, 약간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일단 어떤 식이냐면, 예, 칼 자체가 이렇게 있다면, 칼이 이렇게, 어, 일단, 칼을 갈게 되는 순간, 여기가, 울퉁불퉁한, 여기 표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표면을 울퉁불퉁 하잖아요. 여기 표 울퉁불퉁한데, 이렇게 깎이면서, 이렇게 울퉁불퉁해진단 말이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방이 작으면, 방이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방이 작으면, 이제, 이 울퉁불퉁한 면이, 일단, 요, 요 등에, 요 폭이 더 넓어지겠죠. 요 넓어지면서, 폭이 더 넓어지면서, 폭이 더 넓어지면서, 요게, 방이, 일단 칼 칼날이 조금 더 무뎌져요. 무뎌진다기보다는 톱날처럼 변해요. 톱날처럼 변해가지고 톱날이 좁으면 일단 톱날이 일단 좁으면 좁을수록 일단 칼이 조금 더 날카로워져요. 근데 이 톱날이 너무면 을수록 빵칼처럼 좀안 썰리겠죠. 대충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스틸을 사실 때는 스틸가 야스리 사실 때는 개인적으로 방이 좀큰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제가 기본적인 설명이었고요 물론 더 전문가 분들께서 있다, 있으시다면 좀더 전문적인 설명이 가능하시겠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방이 큰 거를 사시는 게 매우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야스의 사용법 알려드려야겠죠 저희 야스의 사용법이라고 영상올려놨는데 야스의 사용법안 올려주고 왜 너는 지금 요거뭐 야스의 설명을 하고 앉아있냐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기본적인 야스의 사용법은 간단해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딱 세워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쓰시죠. 다들. 이게 최고 안전한 방법이고요. 이게 최고 안전한 방법이고, 최고 잘 갈려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난 멋을 부리고 싶다. 난 이제 멋을 부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야스의 잡는 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야스의 잡는 법은 간단해요. 여기서 일단,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잡으시면, 물론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칼이 이렇게 안 닿긴 해요. 안 닿긴 한데, 이게 삐끗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칼이 이렇게 손을 뵐 수도 있어요. 손을 뵐 수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잡는 것을, 이렇게 잡는 게예요 이렇게 잡는 거, 이렇게 잡는 게 맞아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면, 칼이 안 닿이죠. 칼이 절대 안 닿아요. 칼날이 절대 안닿아고 해서, 이렇게 잡는 게 맞, 맞는, 맞는 파지법이고, 이제, 칼을 갈아보도록 할게요. 칼을 갈 때, 일단,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는, 가는 사람들이 있고, 안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보시는 분들은 안쪽으로 많이 가실 거예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안쪽으로 많이 가실 텐데, 보통 이렇게 안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바깥쪽으로 가든 안쪽으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 안쪽으로 가고, 바깥쪽으로 가거든요? 이걸 빨리 하면 이렇게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너무 빨리 하려고 하면 칼이 안 갈려요. 칼이 잘안 갈리는 것두지치고 일단 폼 부린다고 막 이렇게, 막헐렁하게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막 이렇게 현란하게 막 어, 나는 이거 하실 거다, 할 거다 살 거다 멋있게 할 거다 하면서 이렇게 처음부터 막 현란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막 해봐야 칼이 안 갈려요 골고루 안 갈려요 이게 어떤 식으로 칼을 갈아야 되냐면 여기 끝에서부터 끝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끌고 내려온다 생각으로 이렇게 딱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당겨서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렇게 중간만이 렇게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갈아야 돼요. 이렇게. 간혹 가다 보시면 중간만 진짜 엄청나게 세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중간만 날이 세워지고 바깥쪽은 날이 하나안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야슬이는 끝쪽에서 이렇게, 끝쪽에서 이렇게, 저도 솔직히 잘 못하는 편이에요, 야스리는. 야스리는 저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는지, 저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야스리지는 자기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끝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인 야순의 사용 설명서 사용법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깥쪽으로 하시는거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좀더 안전하거든요 안전하고 더잘 갈려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물론 안쪽으로 하시는 분이 좀더 편안한 분들 계시긴 하실거예요 이렇게 좀더 폼도 나고요 물론 제일 많이 보전스 방법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같은 경우에 칼이, 칼날이 이칼 길다보니까 여기 좀더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는게 훨씬 더좀 편합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어 일단 이건 개인차기 때문에 일단 더 설명은 드리지 않을 거고요 물론 오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 자야수의상 항공은 여기까지 야수의상 항공은 매우 간단해요 그냥 기본적으로 요런 식으로 세워서 사용하는 방법 세워서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가장 대중적으로 폼, 폼을 제일 잘, 잘 잡을 수 있고 제일 그냥 대중적으로 쓰이는 방법 일단 이렇게 가는 방법, 들고 가는 방법 근데 안쪽으로 가든, 안쪽으로 가든 바깥쪽으로 가든 제일 중요한 게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각도와 그 다음에 가는 날에 가는 날에 이제 위치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갈아야 돼요 끝까지. 이 각도도 45도 각도로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잘 갈려요 뭐 빠르게 하시면 이렇게 되는데 저도 솔직히 안쪽으로 가는 건잘못 갈아요. 안쪽으로 가는 건 저도 잘못 갈아서. 안쪽으로 가는 건 저도 잘 못해서 저도 바깥쪽으로 갈아요. 저도 바깥쪽으로 가는 편이고, 저도 이게 막 폼을 잡는다고 이렇게 안쪽으로 막 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많이 불편해요. 저한테 많이 불편해서, 저 개인적으로 바깥쪽으로 가는 편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거 같은 경우는, 야스리 질도, 이제 전문가분들이 보시면 매우 불편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깥쪽으로 가다가, 안쪽으로 가면, 날, 날에, 그러니까, 날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진다고 했잖아요. 울퉁불퉁하게 통날 모양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이 울퉁불퉁한 모양이, 어, 반대쪽으로 쏠리면서, 다시 반대쪽으로 이렇게 쏠리면서, 날이 다시 묻어져요. 묻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저 바깥 이렇게 안쪽으로 가다가 바깥쪽으로 가는 걸 보시면 불편해 불편 하실 분들이 매우 많이 계실 거예요. 물론 댓글창이 엄청나게 많이 달리겠죠. 하지만 이건 저는 애시용으로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마, 많이 불편해 하지 마시고 물론 제 주된 칼은 이게 아닙니다. 제 주된 칼은 요 프렌치 나이프가 아니라 우스바입니다. 우스바이기 때문에 제주 나이프는 이게 아니고 우스바입니다. 우스바라서 제 주된 나이프는 이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우스바입니다. 이 우스바라서, 이 우스바를 갈아, 갈아야지. 이 우스바가 저한테 굉장히 잘 맞아요. 물론, 그리고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쪽 끝날 부분 있잖아요. 끝날 부분은 그렇게 많이 안 갈아도 되셔요. 끝날 부분은 기본적으로, 뭐, 딱딱한 거잘 때, 기본적으로 중간에 많이 쓰기 때문에, 중간에 많이 쓰기 때문에, 중간에 제일 잘 갈아줘야 되고, 끝부분은 이제, 다용도로 이제, 뭐, 세세한 거 자를 때나 쓰기 때문에 많이 갈아주셔야 되는데, 이 끝부분 같은 경우에는, 식도의 끝부분,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탕, 탕, 내쳐가지고 이제, 뭐, 뼈를 자르거나 할때 쓰는 거기 때문에, 쓰는 용도기 이 때문에, 굳이 그렇게 세게는 안 가려주셔도 돼요. 그, 그, 나의 날 안쪽 부분이라고 하죠? 안쪽 부분은 그렇게 세게 안 가려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파여생의 기본적인 이제 야스리 사용법이었고요. 야스리 스티 사용법이었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이왕 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